오늘 또 체지방량 쟀는데 이상해 빵 나왔지 근육이 또 빠졌어 체지방량을 쟀는데 근육이 빠졌다는 건뭔 말이야? 한꺼번에 다재는거 체성, 뭐 체성분도 잰데. 나오고 이, 어 인바디를 쟀는데 어, 근데 그건 연비님 단백질을 안 먹어서 그래. 요닭가슴살 먹어야지 그래 그러니까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굳이 솔직히 따로 안 챙기잖아요 아니지 나 단백질 집에서 먹지 뭐? 얼마나 먹는데요? 단백질 그 보조제 아 그래? 아 그것만 먹으면 안 되지 안 되지 그래 이제 어? 보통 몸무게의 약두배 정도가량 되는 단백질을 먹어야 돼요 연비님 몸무게 두 배야 두 배? 하루에 100kg를 먹... 연비님 정도두배 먹어야지 야 연비가 뭐 코끼리도 아니고 야밥트구마인못 아니, 먹어야지 단백질을 단백질을 단백질 100kg를 먹어 어떻게 해 아니 그램으로 그램으로 아 그램으로 어... 네, 그램으로 어... <웃음> <웃음> 아니 진짜 <웃음> 야 코끼리도 아니고 <웃음> 그렇게 먹으라 이거 아니 코끼리 폼... 풀땡이잖아 그 와중에 그래 호랑이도 그렇게는 안 먹지 100kg는 어.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는 사실은 연비가 운동 진짜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무리 단백질이 없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다 들어있기 마련이거든 뭐 아예 고기를 뭐 어? 전류을한건 아니잖아 연비가 그치. 그래도 1 0 0 k g 는안 되잖아요. 100kg 먹었거든. 아, 그러네. 100kg를 먹었어야 되는데 아, 미안하다. 아, 아, 음부터 그래주세요. 연비님 코 끼리 모드 좀 해주세요. 어. 아, 근데 H가 테탑시 어. 하자 그랬는데 이거 개 오래 기다리고 있거든. 지금 다른 얘기 하느라고. 근데 저번에 했던 게임이라는데 옛날 옛적에 이 이야기 만드는 거 있었잖아요. 뭐, 뭐 확장팩을 갖고 왔다고. 맞습니다. 확장팩으로 매혹 카드들을 추가하는데요. 어, 매혹 카드. 약간. 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에 어울릴 법한 어뭐 침실 허허 허이 녀석 아이 음. 정도는 유혹이라고 볼수 없지 사실 유혹이다 이러면은 갑자기 좀그 점찍고 나와야 되고 입맞춤 음. 아 약해 약해 약해 막 이게 세컨드 막 이런 게 나와야 되고 예 <웃음> <이게> <웃음> 바람 뭐 이런 거 나와 아내의 유혹 한번 찍어야 되고 불륜 <웃음> 예? 맞지 <웃음> 맞지 맞지 어 그런 단어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 약하네 네, 한국 드라마 보고 배워야겠네 이 친구들 그러니까 뭐 다르네 에이 실망이다 <웃음> <잘> 할까요? <웃음> <웃음> 아니야 갖고 왔잖아 해줄게 아, 빗소리 오늘 없는 이유가 예비군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 이야기 카드가 있는데요 예 이야기 카드를 내면서 이제 한한 문장씩 소설을 이어가는 게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신이 갖고 있는 결말 카드로 결말을 맺으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근데 끼어들기 카드가 있죠? 네, 끼어들기 카드는 내면서 상대 턴에 끼어들면서 자기 턴으로 가져올 수 있는 음... 그런 카드입니다. 상태 카드가 나온 이유 끼어들기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 지금 꿈이라는 카드 자체가 상태 카드니까 요런 상태 카드 나온 다음에 끼어들거나 아니면은 그냥 꿈 카드로 쓰거나 꿈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용도로 쓰거나. <목소리> 그러면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그럴까요? <웃음> 제 두근두근하는 아, 거 봐! 신 목소리 봐! 설렜어 지금! 아니 오늘 방송 전에 H가 갑자기 오늘 오랜만에 태태씨 어떠세요? 이러면서 막 겁나 꼬시더라고요 일곱 장씨 <웃음> 신난 모습을! <웃음> <웃음> <웃음> 옛날 옛쪽에 옛날 옛쪽에 옛날 옛쪽에 어떠한 산이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어, 에? 그 산에는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는 사실 저희 부모님이 살고 있었답니다 오. 아 근데 저희라고 하면 나 공격받을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이다 저희 부모님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에요 어? 예그 부모님은 저희 부모님, 그 부모님 노인으로 ]은? 만드시는 건가요 지금? 어? 예그 부모님은 <웃음> 노인이셨구요 <웃음> <웃음> 아름다운 딸을 한명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딸 앞에서 좀 다투셨어요. 딸한테 고된 일을 시켰습니다. 그 고된 일은 사실 저 멀리 여행을 떠나서 보물을 찾아와라. 어... <웃음> 그 딸은 마국간을 지나다가 한 거인을 만났습니다. 거인은 눈이 멀어있었어요? 어? 어? 야 이거는 근데 약간 어? 스토리가 되는데 지금? 거인을! 예? 잡기 위해서는 잡기 위해서 잡아야 잠을 잡아야 재워야 하는... 됐어요. 아 네. 잠깐, 근데 그 소녀는 그 방법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뚱뚱한 거인은 소녀를 향해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개구리가 갑자기 예. 변신을 하더니 신데렐라 데모님처럼 어비비디 바비드 부 괴물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겠다. 근데 사실 그 데모님은 말이죠. 그 힘을 도둑질해온 거였어요 사실 왜냐면 그 데모님은 그냥 길거리 그지였거든요 한장 먹겠습니다 <웃음> 나 봤을 때 툰이 아... 지그 피어들리가 아... 없어가고 말하마 말을 <웃음> 말할 <웃음> 수가 없어 그 데모랑 그 소녀는 거인을 죽일 계획을 세웠는데 어허 그건 바로 거인의 집에 창문으로 몰래 들어가서 오호 오호 계단으로 밀어버리는 거였어요 오호 호 그 밑에 다리가 있었거든요. 예. 거인이 죽게 됩니다. 대모가 물약으로. 어 물약으로? 대모가 물약으로? 물약으로. 예쁜 아기를 못생기게 만들어요. 따님을 따님을. 고을을 못생기... 슬퍼합니다. 어. 갑자기 예. 지나가던 왕자님이 예. 그에게서. <웃음> 걸린 그렇죠. 주문이 풀리면서 다음날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하루만에요? <웃음> 하루만에요? 하루 네. 하루 아 하루만에. 아 하루만에. 하루 그 마법사였어요. 어 날비리네. 어날로 먹네. 빌드업을 날로 먹어. 어, 근데 투니가 한창만 먹었거든요. <웃음> 하나도 못 떴는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내, 내 차례야? 네 <웃음> <내> 어, <웃음> <내> 차례. 뭐 <웃음> 드디어 내 차례 온 거야? 아니야? 전 뭐야? 끝난 거야? 끝난 거야? 그러면은. 예. 어, 좋습니다. 이 여행을 떠나는데 무슨 여행 바로 음식에 대한 미식 탐험을 떠나는 거였어요. 누굴까요? 어, 주인공이 누굴까요? 어, 주인공이 있나요? 주인공이 아직 그 미상. 이제 아 아직 안, 안 나온. 누인가요? 약간 그런 거잖아요인공안 어, 나오는. 알 아, 아직 밝혀지지 네. 않았어? 아 그럼요, 그럼요. 근데 그러다가. 괴물을 만난 거예요. 그 괴물이 쫓아왔는데 그 괴물이 바로 유니콘이었던 거죠. 아 주인공이 누군지도 괴물이. 모르는데 일단 괴물부터 일단 도망가는 거예요. 갑자기. 어, 일단 갑자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이제 길을 잃었는데 도시가 예, 예.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 예. 도시에서 발견된 <웃음> 이, 이, 이 악물 없네 미친 거울을 통해서 미친 거울을 통해서 미친, 통해서 통해서? 예. 미친 그래서 거울을 통해서 미친 거울을 통해서 <웃음> 야, 야, 근데 주인공이 없는 건좀 아니잖아. 그냥 주인공이 야, 좀, 좀 없는 건 있어. 아니잖아. 어, 세상에 어떤 한 마을이 있었어요. 그 음? 마을에는 아주 아주 힘들게 살고 있는 아이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고된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공문이 내려와요 정부에서 <웃음> <웃음> 정부+ 어, 정부요 왕국인 줄 알았는데 방금까지 왕국인 줄 알았거든요 <웃음> 왕국에서 공문이 내려와요 그 괴물을 잡는 자 포상을 내리겠다 <웃음> 어 괴물을 잡는 사람들을 꾸려야 될거 아니에요 예+ 예 모험단이죠 어그 모험단을 꾸리는 시합을 열겠다 <웃음> 자기가 쓰던 토끼를 팽개치고 <웃음> 시험장으로 딱 갔더니 어. 예. 여기에 있는 애들은 좀잘 먹었나 봐. 다 뚱뚱해. 이길 수 있겠다. 아 이길 수 있겠다. <웃음> 이길 수 있겠다고? <웃음> 다수 있겠다고? 민첩함으로. 그러니까 어, 민첩하잖아. 음... 시합을 하는데 어, 어머나? 근데. 이번에는 하늘에서 싸우네? <웃음> 아 여기서부터 에바 아닌가요? 에바지. 하늘에서, <웃음> 하늘에서 하늘 싸우는 하늘 것부터 하늘 에바. 에바 아닌가요? <놀람> 그리 하여, 그녀는 자실, 어, 저게 뭐야? 알게 되었는데 <놀람> 그녀는그저 그냥은, 그냥은, 그냥은, 야, 냥은 그냥은, 그냥그냥 그냥은, 그냥은, 은 아이 은 그냥은, 그냥은, 그냥은, 그냥은, 그냥은, 그냥은, 야 케빈님 시작해 너무... 시험장의 구석에 거울이 하나가 있었어요 자기 좀 몸집이라든지 이제 좀 보는 거죠 아이가 갑자기 이제 뚱뚱한 주변 친구들을 보고 생각보다 덩치가 너무 큰 거야 그래서 갑자기 겁을 먹기 시작했어 지나가던 굉장히 마른 기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딱 와서 너 시험 보러 왔니? 이렇게 한 거야 나의 침실로 가면 응. 네? 어 잠깐만 이 구석에 가마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양강장제다 다른 아이들이 질투하기 전에 가서 그 약을 먹자 대신에 내방청소는 네가 해라 그리하여 왕의 마음을 누구다 말이 안나왔잖아 그들에서 결혼이 없잖아 결말카드만 가져가면 되나요? 한장 더 가져가나요? 그 두개 들고 가야죠 알겠습니다 그 소녀는? 열심히 청소해가지고 를 약을 벌컥벌컥 벌컥 마셨습니다. 네. 그랬더니 갑자기 덩치가 커지면서 어 거인이 되고 말아요. <웃음> 와. 어 이건 약간 슬픈데? 주변에 있는 부작용. 모든 사람들이 난쟁이처럼 보일 때까지 <웃음> 굉장히 커졌죠. 크기가 거의 산만해졌어요. 네. 예. 그러니까 예 다음이요. 예. 이 시험에서 이기게 돼요. 이 조사병단 원래 얘네들 조사병단이었어요. 조사병. 아 조사병단이었어요? 언제? <웃음> 아 갑자기요? 네. 네. 어, 아 거인 잡는 어... 거였는데? 아 에렌이었나 어, 보네요, 어, 보네요 그 친구가? 어, 맞아요, 아 LN이었죠. 거인이 되는 능력을 얻어아에렌이었네아에렌이었어아렌이구나 아, 그래서, 그래서 그 왕국을 지키게 되고 아... 행복을 돌려줍니다 다시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리하여 아... 그 마을이 되런데요 번영하겠대요 <웃음> <웃음> <웃음> 아 아거 아, 알아요 나? 예. 카드 한 장도 안냈다이 투디 상태모야 끝내려고? 아. 진짜 끝낼거야 그렇게? 끝낼거냐고 아, 말이 되는게 문제에요 그러니까, 아, 뭐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어떻게 어 뭔가 좀 어떻게 좀 시비를 걸고 싶은데 어 이게 LN 예거가 돼버리니까 이게 말이 되네 이게 문과다 월말이야 아, 뭐도상전뭐아저 가마솥에 있었던게 척수액이었구나 <웃음> 아 그랬구나 어, 한번 더 가볼까요? 어 좋아요 내혹 결말이 따로, 따로 있었어요 아 그래? 아, 어, 아 그럼 이걸로 해보자 석자. 결말 빼고 석자. 결말 어느 아주 강한 요리사가 그런거 하면 안된다고 <웃음> 아, 그 3문장의 2장이 들어가면, 들어가면 안된대 어. 요리사가 있었는데 나... 요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강했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돼 건물 아주 잘 다뤘죠 깨달으면 어찌 못했어요 어리석었던 거죠 그녀는 그래서 아이지 좀 그런 거예요 요리하기 너무 힘들다 예. 나 잘하는 거 해보자 그래서 검술 시합에 나가게 됩니다 혀가 길어지네 <웃음> 점점 <웃음> 머리 굴려서 여기까지 들려 음. 한번더 끝내려고 예. 바로 친한 나무꾼이 있었어요 그는 부자였죠 그와 약속을 하나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시합에서 져버려가지고 그 약속은 비밀로 간직하게 되었어 <웃음> <웃음> 약속한대로 그걸 비밀로 간직하게 되었어 뭔 소리야 뭐, 약속했는데 비밀로 이리꾸네. 간직하게 됐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거는 이거는 죽어가지고 뭐 비밀이 됐다 이게 아니라 약속한대로 그걸 비밀로 간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에바로 하겠습니다 에바강 에바. 장제... 아유 웃기 아, 아, 네. 그래서 그 둘은 결혼을 합니다. 그니까 러 말하자면 그 나무꾼을 남편으로 맞이하기로 한거죠. 그 부유함에 반해버렸어. 왕의 아련실에서 허락을 받아요. 결혼에 대한 허락을. 그 다음에 그 저녁 때 음식도 맛있게 먹고 우물도 잠깐 갔다가 물도 맛있게 마시고 그 다음에 잠에 들어요. 첫날 밤이죠. 첫날 밤. <웃음> 뭐, 예? <웃음> <웃음> 여기 있는 데모가 알고보니 그 이들이 결혼할 때 꼈던 반지를 훔쳐갔어 근데 그 데모가 알고 봤더니 고아였어요 맞아요 빼드립인가요? 맞아요 패드립이래요 <웃음> 어? 알고 봤더니 이 데모가 마법을 쓸줄 아는 거야 그래서 날아가더라고 사람이 둘이 이렇게 허망하게 지켜봐요 이거는 못 구한다 예. 그래가지고 남자 아이의 부모로 다시 만나러 가요. 여기서 턴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남자 아이의 부모까지 <웃음> 훔치는 이 모습이, 이 네. 질투는 모습이 <웃음> 예? 마치 야수와도 똑같았어요. <웃음> 저일 에바지겠습니다. 드 부모님한테 아, 가서 갑에그니까 아, 에바. 모가 반지를 훔쳐서 부모한테 갔다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부모님한테 다시 맞춰 주세요. 하면서 간 거야. 반지 훔친이 당해 서 빡친 모습이 맞지? 이 괴물 같던 거예요. 시세 질투를 어디 간다네. 어디? 어, 지 했는데. 그리고 밤시 야수 같은 멍 소리. <웃음> 개혁지 이래봐, 개혁지 이래봐. 부모님들께서 어, 원만하게 반지를 다시 맞춰주셨고요. 그래서 그녀는 그들이 결혼한 날에 했던 거가 같은 장신구를 착용할 수 있었답니다. 뭐야, 그냥 부교함으로 끝났어. 다시 서주, 다시 사줘. 노말 엔딩, 그냥 사줬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질투하는 야수와 같았습니다. <웃음> 그래서 그병이로 야수는 숲속으로 <웃음> 들어갔고 그들까지. 근데 그 야수가 변신이 풀리니 왕자였습니다. 난 너무 이기고 싶어서 그냥 재미없게 끝냈어. <웃음> 이번 이야기는 좀 뭐랄까 좀 독특하게 시작합니다. 주인공은 이미 유니콘이라는 짐승 야수로 변해버린 왕자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왕자님한테 이제 갑자기 이복자매가 생긴거예요 왕이 결혼을 한번더 했거든요 그래서 계모가 생긴겁니다 계모가 그런데 이 계모가 뭔가 이 왕자가 왕위를 계승하는게 싫었어 어떻게든 좀 공주 좀 높은 여왕으로 만들어보려고 유니콘으로 변신을 시킨 다음에 그냥 바깥의 길로 그냥 내쫓아버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그 유니콘을 함정으로 네. 잡으려고 했어요 아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이함정을 노래로 또 유니콘들이 노래를 좋다는 소문을 들어서 노래로 아, 유인인했했데생생보보유유콘콘이주주했했던예요요아이 녀석! <웃음> 왕국에 있는 o r e u n i c 또시작이 r 또 시작이야. <웃음> 또, 시작이야. <웃음> 또 시작이야. 또 시작한다. o k A n e 지그 e 왕국이 있었는데 그건 e r 였어요 페어였고 그 중간에 있는 도시에서 페어인데 어떻게 도시? 네, 도시로 돌아갔어요. 어 아, 뭐야 페어의 보트 뿌리 여기서 에바 갑니다. 아 어, 여기서 네. 에바. 이게 에이, 장소가 세 개가 나와 버리는 거. 에이, 장소 세 개. 에 에바. 어쨌든 이 장소가 왕국이었던 걸로 하죠. 왕자는 고모가 예. 있었어요. 왜냐면 나 다시 못 돌아갈까봐 그렇죠 자기의 지금 부모가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잖아요 내 부모가 나를 사지로 모 몬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대모를 찾아가요 나를 어렸을 때부터 돌봐주던 근데 거기는 이제 그 숲속에 있는 작은 오두막 같은데 있었어요 한편 왕국의 아른실에서는 왕자와 평생 함께 하기로 약속한 잠깐! 예. 하지만 그 봉주는 그 약속을 잊어버렸죠. 봉주라고 한적 없는데요. <웃음> 그, 아무튼 그 약속한 사람은 그걸 잊어버렸어요. 아 예. 넘어. <웃음> 대모가 <웃음> 있는 그숲속으로 찾아온 <웃음> 유니콘이 대모한테 <웃음> 말합니다. 저 예. 개모라는 마녀한테 당해가지고 아, 유니콘이 됐습니다. 유니콘이 되었습니다. 근데 잠깐 그 개모를 노인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아 복수를 꿈꾸는구나. 데모가 얘기해요. 아, 예. 데모가.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 네. 예. 라고 하니까 이제 살짝 실망합니다. <웃음> 잠깐. 네. 아, 근데. 근데 데모는 사실 그렇게 할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아, 있었어. 그걸, 그걸 유니콘에게 들켜버립니다. 예, 예. 유니콘 왕자에게. 그래서 유니콘 왕자는 그 데모와 한판 싸움을 하죠. 근데 아시다시피 유니콘 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예. 아주 쉽게 무찔러 버렸습니다. <웃음> 나쁜놈이네, 결국... 유니콘. 유니콘은 혼자 남았어요. 아, 그렇죠. 혼자가 됐죠, 이제. 혼자가 돼 버렸어요, 진짜. 예. 그래서 안 되겠다. 숲속에온 김에 친구를 사귀어야겠다. 아, 좋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웃음> 그래서 친구를 구하던 왕자는 어. 숲속에 새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새와 입맞춤을 하게 되고 갑자기 갑자기 네, 그 새와 아, 반갑다고 호호호. 아주 진하게 입맞춤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끔찍한 야수는 잘생긴 왕자로 변신을 다시 하게 되었다아 이거 끔찍한 야수가 아니에요. 에이. 아니. 알바, 아, 알 그거는 마치 고된 일이었어요. <웃음> 아 <웃음> 고될 정도로 입을 맞췄나요? 과거에 했었던 권투 시합 같았죠. <웃음> 너무 얼마나 열정적. 얼마나 열정. 그러다가 깨달은 거예요. 예. 아. 친절하구나우리 음, 친절한 마음을 주었음을 결국에 전했습니다. 아름다운 유니콘이 <유리콜릿>. 아아 <웃음> 아, 아, 새한테 진하게 키스를 해준 게 친절함이었다. 친절한 마음 맞나? 근데 진한 아, 그 권투 시합만큼 진한 키스와 아, 친절함이 연결이 되나요? <웃음> 뭐 연결되는 거좀 지저분한데요. 에바. 에바로 가겠습니다. 지저분한데 한번더 가져가시죠. 음, 예. 진한 키스를. 정원에서 했거든요. 정원에서요, 갑자기. 정원에서. 어머, 가던 가정부가 그걸 봐버린 거야. <웃음> 예. 가정부가 알고 봤더니 예. 왕실에 살던 가정부였어. <웃음> 예. 원래 계모의 가정부여서 <웃음> 예. 계모가 가지고 있던 <웃음> 다시 유니콘을 왕자로 돌려줄 물약을 찾습니다. 아 찾았어. 네, 어. 예, 그래서 그 유니콘한테 줘요. 네. 그래가지고 그 유니콘이 다시 왕자 돌아서 와 음, 음. 왕자랑. 그가정부랑 결혼을 하면서 그것이부터다부가는그다가부다이부요그 다음부터는 그다음부는그다부는그다음요터는그다는그다는그는그 다음부터는 그다는그냥음부는그냥음부터는그다그다 <웃음> 새는 왜 혀를 놀렸어 거기서? <웃음>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노바 노바, 노바 아 진짜 개노답입니다.